맞아. <웃음> 안녕하세요 다리미입니다. 오늘은 스키다시가 많이 나오는 순천 횟집 맛집을 소개해드릴게요. <목소리> 구독해주세요. 이곳은 회도 저렴한데 스키다시가 참잘 나옵니다.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 어른들이 좋아하는 음식 모두 다 나오기 때문에 온 가족이 가서 식사하기 좋아요. 저도 친정 아빠를 모시고 갔었는데요. 아빠가 너무 맛있다고 하셔서 저도 기분이 좋더라고요. <목소리>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 언제든지 먹으러 가도 부담이 없는 것 같아요 아들이 좋아하는 돈가스도 나와서 너무 좋아요 이날 누룽지 탕수육도 나왔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그자도 <웃음> <웃음> 정말 맛있는게 두툼하게 썰어 나오거든요 <웃음> 음... 음... 짜서 먹어도 돼, 상큼하게 <웃음> 이렇게 고급만, 이렇게 보이는 이렇게, 이렇게 배가 참 신선하고 두껍게 썰어서 그런지 식감이 정말 좋아요. 그 맛이 생각나서 미치겠어요. 순천은 매운탕을 시키면 구운 김이 같이 나와요. 아빠가 매운 게 싫다고 하셔서 매운탕 말고 지리탕을 시켰는데 이것도 맵다고 하셨어요. 전 얼큰하고 시원해서 좋던데 말이죠. 생선살도 어찌나 많던지 나중에 순천 오시면 꼭 가보세요.